는걸빠에게 심장까지 워 뷰티 프레스카 뮤직비촬영장이맞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이미지 촬영인데 여기는 레스토랑이에요. 레스토랑을 대관해서 살짝 뭔가 슬픈 분위기를 연출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이 f 요 l 리풀스카 뮤비는요, 많은 트라우마 속에 갇혀 있다가 내 자의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과 함께 상처를 극복해 나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, 그것 표현해내려고 지금 노력 입니다 촬영을 많이 안 해봐서 네, 아직 조금 긴장했는데, 한, 한 시간 뒤면 이제 긴장이 그냥 아예 완화되지 않을까? 진짜 세련된 청장 그리고 머리색과 코드 그리고 조금... 조금... 멋있어요. 저는 색깔이 뭐 같아요. 이번 컨셉에 맞는 분위기를도 파란색이 더 가장 코디죠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a b c s 의 우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은상이가 이번에 데뷔를 하게 됐는데 제가 피처링으로 이렇게 도와주게 됐는데 정말 좋아하는 동생으로서 이제 같이 함께 무대를 하고 또 뮤비도 찍고 같이 이렇게 어 피처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. 아 네 이번 에 영상이 데뷔곡 브리플스카 이제 저도 피처링 참여했으니까 정말 좋은 곡이고 또 멋있는 뮤비에 멋있는 또 이제 무대까지 나올 거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. 는너너너 s u c h a 두 번째 의상은요 하늘 하늘한셔츠 이것도 역시 파란색인데요 오늘, 암, 오늘의 의상의 포인트 대부분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세심한 디테일. 네, 살리는 것 저는 이거 같아요. 이게 또 안무를 출때 탁! 뭔지 아시죠? 멋있게 넘어가는 이 디테일이랑 그래서 안무를 잘뜰수 있을 것 같아요. 음,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, 뷰티풀 스카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? 아름다운 상처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단장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뷰티풀과 스카를 따로 표현해보자 첫 번째 뷰티풀 얼굴을 살짝 가려주시고요 두 번째 스카 이런 포인트 한거 있습니다 이거 괜찮나요? 네, 각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방금 n t stop, I can't stop, I c 나 n t stop, I can't s 나 o p I can't stop, I c 너무 잘 나와서. <웃음> 네. 나비 무섭진 않았는데, 나비 냄새가 나더라고요. <웃음> 무슨 냄새지? 되게 처음부터 냄새났어요 <웃음> 나비 고마워. <웃음> 나비도 고생했어요. <웃음> 다음 시에서 만나요. 안녕! 네. 올라갈 수 있을까요? 멋있긴 할것 같은데, 다음번 상황을 봐야 돼요. 네, 바로 내려 바로 내려오고, 여러분 제가 춤추는 거예요. 야따요사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귀환. 예쁘게 나왔나요? 오늘이 마지막 안무다. 아, 어, 예쁘다. 뿌듯하네. 요아 저는 저기 그 뭐지? 진짜 그냥 사다리로 올라가는 줄 알고 걱정 되게 많이 했는데 무섭진 않았습니다. 성공! 이제 안무 촬영하러 가겠습니다. 안녕! 우리 세걸 f i 해결할 수 없어 너라는 존재는 아침. k 받았던 상처는 지 m c h d e 가 남긴 건까지 get h 아무렇지 끝까지 that o t 다시네요 침이게요 초전역이게요 새벽이게요 1번 아침 2번 오후 5시 3번 해병 정답은 저도 모르겠어요 킬링 파 n 노래를 불러 나의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허리 힘이 되게 중요한 f 허 l 이 am beautiful. I am beautiful. I am b 데잘올라 i f u l I am beautiful. I am b 너도너도 a c e m a e a 사실 솔로 뮤비 촬영을 한다는 게 실감이 우선 너무 안 나고 사실 전날까지 너무 긴장하고 고민에 잠겨 있었는데 또 와서 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잘 슬슬 풀리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<목소리> You want it 드디어 뮤비 촬영이 끝났습니다. 엔딩을 했는데 나비가 아직까지 안나요네잘 끝냈고요. 아 하루가 진짜 금방 간것 같아. 요 오늘 되게 여러 가지 컨셉과 여러 세트장에서. 멋있게 소화를 해봤는데 조금 아쉽기도 하고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너무 재밌게 한것 같아서 보람참 저는 기억에 남는 씬전첫 번째 씬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레스토랑에서 딱 불을 꺼놓고 조명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안무가 멋있게 나왔으니 기분 좋게 첫 매듭을 메꿨다는 거. 벌써 기억이 됐네요 몇 시간 됐 네. Beautiful Scar 뮤직비디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안녕.